본사에서 진행하는 그 세계 유일의 본사 주최 미팅, 석세스 아카데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게? 에? 그 수많은 돈을 들여갖고, 그걸 갖다 일해서부터 여태까지 회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고 원데이, 목요일마다 꼭꼭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맨날 사람 모시고 가고, 바, 그건 그, 그 만약에 그걸 갖다 믿었다 그면그 사람은 저 바보죠. 바보 중에 상바보죠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배달면 처럼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하고 성공이 된다 그러면 좀 저한테 그, 그, 그런 그것좀 가르쳐 주세요 저부터 할 테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그런 정도의 집념이면 은 된다 워낙 절대, 절대 가격이고 회사가 투명하고 너무 좋으니까 네, 지금도 초고사 성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뭐 그, 그런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 가서 뚜껑 날라게 만들고, 진짜, 어우, 애터미가 이런 거에어 근데, 그 다음, 이놈의 1300개 교육센터에서 사람들을 그 뚜껑 날라간 사람은 뚜껑을 다, 다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역할을 얘네들이 다 했어요. 걔네들이 가서 아메 이 리더들한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애터민 텄어. 애터민는 회장님 좋고, 거기 뭐 물건 진짜 끝내주기 좋고, 싸고 좋고, 한데, 거기, 거기 그 빨갱이들, 그, 그, 저 직급 도전하는 그, 뭐 크라운 임페리얼 그 인간들 때문에 여기는 텄어 그 문화 바꾸려면 아주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나 안 될걸 그래갖고 아주 마음 놓고 있대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저아메에서 배운 사람이고 아메에서아메에서도 시스템은 제가 다 강의했습니다 아, 잘하니까 그냥 계속 저만 시켜갖고 아무리 저보다 높은 핀에 있는 사람들도 어우 이게 뭐 어, 어, 저기 마이크로사장님 만큼은 이게 시스템 강의만큼은 진짜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을 완벽하게 그 속속들이 그게 돌아가는 메커니즘까지도 철저하게 그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걸 현장에서 제대로 알아서 그걸 또강의로 수백 번 수천 번을 한 사람은 아,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어쨌거나 4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를 애터미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으시고 저는 지금 얘기한 4년 전에 얘기한 거나 지금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그건 시스템이 실체가 있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기 이번에 스쿨들, 스쿨 들 스쿨 일기 들어갔다가 딱 자기 발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오셨어요. 이스탄불에서도 왔었고 칭따오에서도 왔었고 거기서 이강이 들으러 칭따에서도 오고요 뭐야 전남 국성에서도 오고 울산, 울산에서 울산 꽤나 많이 올라왔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산 창원 거기서도 사람들이 올라와 근데 그분들이 딱일기기 일기, 일기 12주차를 딱 하면서 6주차 7주차 가니까 어우 진짜 시스템이 보이는 있네요 이게 진짜 책에만 이렇게 써놓은 건지 알고 어, 그래갖고 그냥 흉내만 비슷하게 내면 될줄 알았더니, 흉내내서 될 거라면 뭐예요? 자, 제일 중요한 얘기 지금 요거, 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니요 그거 저 히틀러 뭐, 코스프레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조만간에 뭐, 이 강제로 없어져 버리든, 지들이 자면을 해버리든, 아주 그냥 사막에, 사막에 그냥 돌풍 들어갖고 그냥 싹 묻혀버리든, 그런 현상이 아마 이 파워라인처럼 그렇게 될 그룹들입니다. 각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것도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행히 그 그룹 아닌 분들은 그래도 조금 좀더 어, 어, 그런 큰 거는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 이게 시스템 시스템 하니까 그 책보고요 저희도 비슷하게 한다고요 뭐 1분 스피치는 좀 넘어가서 맨날 2분 3분 5분 스피치가 되지만 아 그래도 비슷하게 다 하잖아요 그럼 된거지 아니에요 시스템은 거기에 쓰여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거기서 약간의 약간의 차이일 뿐이지 근데 이번에 일기생들 얘기하다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일기생들 자기 멀리서도 자기 발로 물엄으로 찾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듣는 자세서부터 틀리고 제 책도 조그만 핸드북 책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제 책도 조그만 거가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 통권 5천 권 분권 2천 세트 완판 줌 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쇄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이코와 액션파이브 그 책이 15만 권짜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갔죠 근데 그 책에도 제가 써놨어요 NO! WHY! 어떻게 하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왜 자꾸만 이렇게 그냥 뭐 원칙 뭐 이런 것만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스쿨이나 와서 이렇게 집체적으로 같이 워크샵을 하면서 그때 아니고 이게 짧은 유튜브에서 저, 제가 벽화면 하나 보고 어떻게 그거를 가르쳐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천재라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 줘요? 생각도 안 났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커리큘럼을 딱 해가지고 아, 이 정도의 사람들이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에서 그것도 상당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해야유튜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설령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노하우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주세요 거기서부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하우가 아니면 그 위에 뭐, 뭐겠어요 노하 도대체 그게 뭐예요 뭐, 뭐냐고요 뭐그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를 갖다가 가르쳐달래니까요 그 원칙대로 하세요 그 원칙 다섯 개를 아셔야 되잖아요 개념 다섯 가지 자영사업이다 프로모션 사업이다 그 자격 그 팀복 그거 아셔야 되잖아요 또그 소리세요 그게 노화십니다. 그거 두 개가 얘가 선행이 안 되면 안 돼요. 뭐요? 노화 y 뭐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이 시스템을 왜 해야 되며 이 시스템을 어떤 원리에서 굴러가기 때문에 이렇게만 굴리면 은아 그래서 이게 복제가 안될 수가 없겠구나 그것까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과정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어 저도 이게 가능할까? 내가 설명으로 제가 뭐 이렇게 뭐 천재도 아닌데 뭐 그게 가능한데 일기를 저도 고신고신 그때 일기 처음서부터 여러 다방면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저는 아니까 확실히 봤고 그렇게 20년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다 하니까 67주자 되니까 아,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아유, 보이니까 자신감이 이제 뭐 이제는 뿜뿜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분들이 수료식 때 얘기하고 그분들이 지금 우리 중 미팅에 들어와서 진짜 그야말로 개념을 알고 이제는 된다는 거를 실제로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만한 태도가 다른 분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단계가 있듯이 그걸 알려면 스쿨이 선행해야 됩니다. 스쿨 12주차인데 제가 해보니까 12주차까지 나머지 90, 11, 12, 12주차는 그 행동에 관련된 겁니다 시스템 다꽤 차고 있어 근데 행동하는 꽝 아닙니까 근데 행동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5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아이 강의를 들으니까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태까지 자기는 5년 6년 70년을 해도 그냥 그야말로 주먹구구로만 했는데 이렇게 딱 표적시장을 정해서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아주 알기 쉽게 강의를 차근차근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들의 실정에 맞게끔 얘기를 하니까 금세금들개득을 하고 금세금들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행동에 관련되니까는 시스템의 실체를 아는 거하고 조금 별의 문제예요. 신규도 들어오면 아주 굉장히 좋은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달, 5월 달부터는 그 시스템의 실체, 시스템을 진짜 깨닫고, 아, 노화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시스템을 왜 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그냥 이해 정도가 아니고 완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고 관통을 하셔야 돼. 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이렇게 짧게 짧게 나가는 것 같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온 지차 아무 반응도 없이 점차 이렇게 떠드는 것 같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아주 이번에 1월 8일날 그걸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일주일 내는그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했더니 6주차, 7주차 되니까 그분들이, 아, 이인자는 보입니다. 인자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걸 갖다가 또 자기가 또 이해한 대로 또 이렇게 하는데 저부터 더 훌륭하게 하더라고요한 두세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요즘 탁구를 외웁니다 제가 이게 뇌경색 그 4년 전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하체 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여기 마비가 있으니까 제가 왼쪽 라인이 다 마비가 좀 있거든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간대요 약, 약을 계속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위가 뇌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풀어주는데 가장 좋은 좋은게 하체 운동이 되고 한다고 해서 별로 탑탁치는 않아도 전 원래 배드민턴 좋아했는데 이게 병신되고 나서 못하, 못하게 못 됐는데 탁구 그래서 그냥 여기 또 한랑한데 오니까 그래서 탁구로 일주일에 두번 레슨을 받으면서 그냥 매일같이 가서 열심히 한 시간씩 그냥 막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요게 손목이 포핸드 할때 손목이 여기서 약간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치는 순간에 이만큼만 들어갔다 요만큼만 들어가고 팔목이 요만큼만 꺾여도 원래 이러고 쳐야 되는데, 볼이 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열렸거나, 그러면 영락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칠 때마다 뒤로 젖혀질까봐 앞으로 세우고, 그것도 또 앞으로 세운 데에서도 각도가 요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그러죠, 기본. 그러니까 기본을 갖다가 이제는 그거를 아 그거를 이제 한달 보름만에 레슨 한달 보름만에 그아 그렇구나 그러고 타점이라는 거 타점을 어느 위치에서 맞춰야지 저는 그냥 온대로 그냥 받아치기가 그냥 겁나는데 제일 탁구공이 와가지고 제일 위에 떠 있는 그 타점에서 그, 그거를 딱 밑을 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약간 꺾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없이 그냥, 항상 똑같은, 로봇 손처럼 이렇게 하고, 각도도 그 각도로, 딱 맞춰서 여기까지 오게끔 치는 그거 하는데, 제가 한달반 됐는데, 아직도 어렵거든요? 요거 하나만 하는데도 그래요. 탁구 같은 것도 그러는데, 이건 시스템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누구나도 그냥, 오매불만 그거 하는 시스템 소득을, 어, 하는 그 시스템. 그 아주 정통 시스템. 이거 이상 없, 습니다전 세계에 이거 이상 없어요. 이거부터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또 그거를 줌 미팅이나 이런데 와서 딱 보신 분들은 벌써 아, 아, 어, 이게 뭐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진짜 금방 알아요 그김영아 팀장 그 30편도 안 나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때 책도 안나왔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얼굴 차게 해가지고 그구로 엄청 컸어요 자 직급도전 그, 그런 그 식으로 히틀러 그, 그런 그집전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매사를 갖다가 총장을 15일만에 보내버리고 네? 그 보낸 거지 그게 자기말로 네트워크로 그렇게 갔겠어요 그냥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진짜 그야말로 자 그거랑 이거 저기 우리 시스템 도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대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팝콘이 터지는 비즈니스입니다 네트워크는 팝콘 비즈니스라고 해요 팝콘이 터지는데 전자인지에 5분 6분 정도 하면서 타닥 타닥 타닥 그러다가 어느 인계점이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 타닥 타닥 타닥 타닥 그냥 와 그냥 팝콘이 이렇게 그냥 고인계점 그 지나고 나서 한두개 타닥 타닥 터지다가 쫙 이렇게 되는 거니 그 영상하고 똑같아요. 네트워크는 처음에는 더디게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올라가서 모든 팀웍이 맞고 원칙과 그걸 준수하면서 이렇게 팀웍이 맞고 복제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맞추는 것보다 타닥 타닥 치기다가 그때부터 그냥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다는 암메이 우리보다 3배씩이나 비싸고 그냥 뭐 그런 암메이도 거기서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시스템을 9개월 만에 제스스로저도 저도 약간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가 봐요 이거 분명히 뭔가 함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막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고보 제가 남들보다 빨리 그거를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화 팀장이 여기서는 제일 먼저 그걸 유튜브 30평 마지고 퍼즐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도 9개월만에 아메이 시작한 지 99년 9월 달에 시작한 그 이후로 그 다음에 2000년 6월 달인가 7월 달쯤에 9개월째 될때아 이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아 요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감 잡고 그쪽으로 그냥 계속 포커싱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 그거대로 다다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여기저기 가서 이렇게 했는데 거의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직급도 전, 그 엉터리 순그 히틀러, 그 진짜 그 진짜 깡패, 양아치도 안 되는 그런 그런 그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요. 인계점에 올라와서 한 10, 10분 정도 지나서 하나둘씩 이렇게 탁탁탁탁 렌즈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니고 그 딱딱한 옥수수 하기갖다가딱 누차마자 1분도 안 돼갖고 그냥 터트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강제로 터트리는 거예요. 미리 터져버렸어 그중에는 안터진 것들이 더 많아 그냥 씹다가 이빨 다 부러질 만큼 단단한 그 그냥 원 알갱이서부터 뭐 조금 이럴래다가 망가서부터 해갖고 그냥 불량 천지들이야 불량 천지들 그걸 가지고 팝콘이 터지기를 언젠가 10분 때까지 이렇게 9분 더 기다리면은 그때서부터 터진다고요? 미리 다 터져버렸어 다 불량품을 만들어 놓고 나서 팝콘이 터지기 기다려 절대 안터지는 거 보... 보장합니다, 제가.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런 사람들 아직 속아서 왔든 아니면 뭐 이렇게 와서 해갖고, 요번에 회사에서 무슨 조치도 있을 것 같고, 그, 언제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딱 걸려서 이제 완전히, 아, 이게 이제는 끝났다. 에이, 인간들한테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까지. 나 완전, 아유, 빈만족구나이건 뭐야 도대체. 욕은 욕대로 먹고, 이제 완전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모반을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하냐. 아유이 인간들 꿀도 보기도 싫어 그러고 이제 이건 네트워크 사업 그렇잖아요. 그그 그 인간이 그 스폰서가 보기가 싫어. 꿀도 보기도 싫어. 저, 저, 저는 개같은 인간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부 사업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그런 현상이 있으면 그냥 사, 사막에 그냥 돌바람 불어갖고 그냥 싹 그냥 묻혀버리듯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게 이거예요. 저희처럼 바닥서부터 기본 딱, 요, 각도까지도 정확하게 해갖고, 항상 좀, 처음엔 좀딱 그런 것 같지만, 딱 맞춰서, 혼자 재미나게 하지 않습니까? 토론식이니까 서로 간에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막 이런,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다 보면, 1년, 2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래갖고, 그냥 초대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초대하면 하는, 하는 대로 안착, 안착되는 거야, 시스템에. 그때부터 팝콘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못 말릴 정도로 터집니다. 그 차이를 몰라요. 우리 한국사람들 승리도 또 급하잖아요. 또 걔네들이 이렇게 꼬셔대니까 하, 가봐야 합니다뭐 저도 가봐서 알았어요. 옆에서 들러있으시고 아니 그냥 상표적으로 그짓거리를 갖다수두 많이 했거든요. 교육센터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센터, 첫 센터 할거 없어. 직급도전 한 센터나 직급도전 안 하는 센터 그냥 그나, 그나마 좀 양호하게 는되는데라 교육센터에 교육이 없어. 나올 때부터 이렇게 확실한 거가 있는데 왜 저, 몰라도, 나는, 저는 4년 전에 나와서 이거, 내가 책도 만들었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막고 있고, 저를 갖다가 그렇게 음해를 하고, 저를 그냥 민원에다가 잡아놓고, 그냥 뭐, 베레벨 짓을 다 해가지고, 에? 제가 살아남은 지들이 상대적으로 죽어가지고, 저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서 시스템을 완전 꽤찬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자기네들 그 내공을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저 저 사람 크면 은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서 그냥 그 최고로 이름난 그 임페리어서부터 가그 석세스 아카데미에 나와가지고 뭐검증받지도 않은 사람 또 직급도 낮은 사람 그뭐 책도 보지 말고 뭐 유튜브도 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저를 그냥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덮어놨는데 그서 제가 제가 오른데 제가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고, 이제, 여태까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나 하나도 겁도 안 나요. 무겁이 나요, 그런 인간들이. 영혼을, 아,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더니, 영혼을 소중히,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더니, 사람을 수단으로 삼고 있던 영혼이 있어야 그 인간들이 자기 영혼은 있을지 모르지만, 남의 영혼 알아 못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냥, 직급도전에 밑밥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정상력 다 왔어요. 새우에 발악하는 거, 한번 즐겨보시자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 이거 진행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서 최악의 발악,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람들, 이거 듣고 열좀 많이 받으셔. 그리고 하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해서 무고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끝까지 이용해 먹고, 끝까지 그렇게 비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는 그 이름을, 그 그룹 이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팩트가 나오고, 이제 한달 정도만 더 있으면은, 에, 그 센터장 그분이 또 지리서로 또낼 겁니다. 왜 뭉개고 계세요? 윤리자정위원회만 들어가면 왜다 뭉개는 거야? 그 뭐야? 그런 조직이 왜 있어야 돼? 여기서 제가 희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본사에서 그 그룹의 악명을 다 이미 이렇게 다 알고 있겠죠? 왜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제가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야, 요 그룹은 여기 센터장님 신규 센터 개설하시는 분은. 4월 5일까지, 4월날 접수한 거 지나더라도, 이거는 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7월 1일부터 5일까지 말고, 거기서 잘 이렇게 해결되면은, 그러면 그냥 바로, 그 센터 허락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유보까지 해주셨어요.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앞머리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더라도, 다세상 요즘 밝은 세상에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두만. 제가 뭘그 사람도 면식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알겠어요 다 제보 그것 한두 번 한두 사람한테 제보가 들어와야지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외웠어요 외웠어 좀 그런 나쁜 짓은 이제 고만들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그 해서 당신들 나쁜 짓 하는 거 내가 뭐,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만한 그 대상도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는데 문제는 당신들 때문에 그 선량한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없이 이게 시스템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욕을 먹게 되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 망하면 당신들이나 망하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지리응답 아, 들어가고 또똥 뭉개고 또 한두 번 그러다가 그때부터 서 아, 그 이메일 문서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아주 유튜브에다가 딱 이렇게 띄어서 띄워, 보여드릴게요. 만약 그때까지도 액션이 없으면 자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 그룹처럼 이렇게 그 히틀러 조직처럼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게스토포 조직처럼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어, 그렇진 않을 겁니다 딴 데는 그래도 조금씩은 요구보다 들하는데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위했던 사람들은 이게 또 마지막이야. 이제 요번에 안 되면 황대는 거야, 진짜. 이래갖고, 그, 빨리 3억이도또 받자. 빨리, 5천만 원이라도 받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지금 그 머리 굴리는 사람들, 그 직급 도전하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은 머리 좋잖아요. 그, 런 머리들. 그러니까 그 머리도 굴리고 있을 거니까. 만약에 그런 거 있다면, 굳이 이 그룹 아닌데, 다단 그룹이라도 저한테 다 제보해 주십시오. 자, 아주 시원하게 까드릴게요. 어차피 올 때까지 다 왔어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이럴 때 시스템을 아주 정확하게 배우셔서 제 책으로 보시고 유튜브로 보시고 스쿨도 개설되어 있으니까 스쿨 2기가 4월 3 0일서부터 2기가 시작됩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 2시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컴팩트하게 5월 6월 2기 그 다음에 5월 6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날 2시에서 6시까지 아까 얘기했던 행동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과 그거를 갖다가 아주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야 이렇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 연구들을 하고 이렇게들 노 롤프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워크숍을 해가면서 하니까 이, 이 분들은 될 수밖에 없다 어나 그거 빨리 배워서 나도 해야지 그게 어려운 내용을 갖다 어려운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복 복제 사업에서는 어렵게 가리키거나 어려운 거는 복제를 못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진짜 꼭 필요한 거 우리가 저, 에, 사업 전달하고 그 사람들 갖다 초대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그거만 딱 저기 이 사주 그건 제가 직, 직접 강의합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많이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시간표 짜 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띄우겠습니다. 예, 맞겠습니다.